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입니다. 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목적이 뭐냐? 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자, 보시면은 법률 제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2번 농산물이나 수산물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용어는, 용어 정의가 뭐냐? 답은 2번 원산지입니다. 자, 원산지. 다 3번, 아니, 5번.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대상. 원산지 표시 대상이 딱 나와 있습니다. 뭐, 뭐, 뭐,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불고기만 사용하는 쇠고기. 자, 아래쪽에 봅시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3조에 보면은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 적개업및집단급 식소에 원산지 표시. 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사냥,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살, 배추김치 원료에 원료, 배추, 고춧가루, 그다음에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그 다음 어류의 넙치, 조피볼라 참도,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명태에서 황태, 붕보등 건조한 것은 제외, 자, 제외 기억하시고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자, 해당 수산물 가공품 및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의 보관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13번 축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원산지 표시방법 봅시다. 자, 이렇게 표시해니다 원산지 표시가는 법률 시행 규칙 배표사 배포, 축산물은 국내산 혹은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한다.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한다. 자,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를 해라. 그런데 단 자, 수입 대지나 양을 국내에 들여와서 2개월 이상 사용했다 그러면은, 사용해서 국내에 유통한다면은, 국내산, 국산으로 유통할 때요. 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그 다음, 수입한 닭이나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용했을 경우는 국내산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이 얘기고요. 근데 이게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관로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해라 이 얘기입니다. 수입한 선원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용했을 해서때 관로안에 식육 종류, 식육각 부위 종류하고 출생국가명을 함께 기록해라 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대로 표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될수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호주에서 수입한 유구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갈비로 유통할 때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할까?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아니에요? 국내산이죠.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국내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 소갈비 그다음에 소고기 국내산 6개월 이상 지나면은 수입 6이 아니고 국내산으로 표기됩니다. 국내산 6군데 6군데 출생국은 호주 이렇게 표기하라. 그다음. 국내산 배추김치를 원료로 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배추 만들었습니다. 자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시해라.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13번. 학교 급식에서 공급되는 식재료 중 소고기는 육질등급 몇등급. 아 이거는 앞쪽에 우리가 문제 봤죠. 반등벌 원산지 표시를 18번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을 때 반등벌칙은 원산지 표시 거짓 자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입니다. 그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자 여기에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 동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그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시키거나 변경시켰는 행위를 하는 자다 포함입니다.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에처하거나 이를 경과할 수 있고. 꽤나 무겁죠? 17번.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학교급식공로법자나 식품위생법상 어느 영업식물을 이해하나. 아까 받은 문제죠? 19번. 학교급식위생안전관리 기준이행여부를 확인시도하기 위해서 출입검사는, 어? 디야 1번1 8 어? 18번. 1번까지번1 18번. 18번. 번1번그번1 1번이8번번1번1 8 어, 이것도, 본산지 표시. 자, 됐고. 그 마지막. 자, 10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한번 봅시다.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자, 이건 몇 문제 안 되니까. 네.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1번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 4번 알러지 유발 물질 표시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은 쌀, 우유, 북거 사과, 포도, 뭘까요 변경. 뭐가? 네. 우유. 예, 우유. 예, 우유. 우유.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자, 엘러지 유발 물질 표시. 자, 알류, 가금류에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 우유, 메밀, 땅콩, 밀, 고등어, 개,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를 그 첨가해서 최종 제품에 이산화항이 이산화한 농도로 1kg당 10mg 이상 함유된 경우에 그다음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귤, 전복, 홍합을 포함한 것, 그 다음에 잘 이것들이 지금 레르지 유발 물질로 꼭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번 영양 표시 대상이 되는 영양소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소디움, 나트륨이겠죠. 시행규칙 6조의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첫째, 열량 표시해야 됩니다. 그다음 나트륨, 소디움 함량 표시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표시를 하고요. 당류, 당뇨, 당류에서 단당류 모두 하고 이당류 포함해서 표시가 돼요. 그다음 지방, 그다음 트랜스 지방, 그다음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렇게 영양 표시 영양 성분 표시 대상 성분들입니다. 그번 나트륨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으로 자 오른 것은 답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시행규칙 7조의 나트륨 함량 표시 그리고 1번 조미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육탕면 다시 말해서 기름에 튀긴 면 국수 냉면 또는 냉면 다음 이 접속 식품 중에 햄버거 및 샌드위치 나트륨소듐 표시 대상입니다. 11번 특수용도 식품의 경우에 부당한 표시나 과대광고로 볼수 있는 내용은 임산부 영양보고, 수유부 영양보고, 노약자 영양보고, 당뇨병 치료의 효과, 질병 후 회복기 영양보고 답은요. 치료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안됩니다. 특수용도 식품인데 아시겠어요? 영양영양영양 영양 영양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치료 들어가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표기하면 이 부당표시 과광고입니다 문제 맞추기 쉽죠? 그죠? 12번 부당표시 과대광고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2번입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서 표시광고를 할때 과대광고예요. 자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조 방법에 관해서 연구 하거나 발견된 사실로서 영양학이나 식품학이나 영양학 덕분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표시 광고는 부당 표시 부당 표시 광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해서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영양학 등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연구자 성명, 문헌 이름, 발표, 연월일 명확히 표시하는 광고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4번. 표시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은 어떤 것일까? 자, 1번. 특수용도 식품. 2번, 건강기능식품. 특수영도식품. 표시 등, 표시,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보시면은, 식품 등에 관하여, 관하여 표시,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 기구에 미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특수용도식품, 특수용도식품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겁니다. 영화나, 유화나, 병약자나, 비만자나, 또는 임산부나, 수유부 등의 특별히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대상을 위해서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다. 이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심의를 받아요니다 힘이 맞지 않고 광고 표시하면 안됩니다. 자 종합정의한다면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령 이거 어기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